이정식도 오영식도요. 자, 문장과 동사. 동시에. 이정식 동사부 오영식 동사. 이정식 문장부또 오영식 문장. 얘네들 키포인트 죠 핵심이 있어요. 아, 어제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 이정식과 이정식도 구별했지. 네. 뭐 구별하면서 내가 뭐 써줬으니? 이런 동사를 써줬었지너 같은 거? 성 이런 거? 기억나요? 네. 우리가 그래, 이 형식일 때는 뭐고? 이 형식일 때는 뭐고? 이 형식일 때는 뭐고? 이 형식일 때는 뭐고? 런도마찬가지고 이런 거 정리했어, 안 했어? 했어요. 런. 런 것도 했죠? 네. 겟도 했죠? 폴베 했죠? 이 형식이냐? 이 형식이냐? 형이 했죠? 이 형식이냐는 다 가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오다 가다 오다 뛰다 성장하다 자라다 이런 뜻이지? 네여또 예, 어디 어디 이르다 도착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다? 언어한 한테. 상태이다상태이다 나머지는? 자 이렇게 나올 때는 뭐가 나온다고 했어? 플러스 형용사. 왜? 얘가 뭔데? 얘가 뭔데? 5라고 그랬죠 네. 주어의 상태 설명하는 5로 쓰인 거야. 그래서 이건 2형식이야.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2형식이야. 2형식은 우리가, 2형식이 나올 수 있는 게첫 번째. 자, 뭐? 플러스 X. 아무것도 안 나오든가. 플러스 부사.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플러스 뭐? 부사구 전명구. 또는 부사절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우리 예문 네. 나온 거 기억 안 나요. 이리 거. 봐봐. 이형식에서 나온 게 새들이 나라, b i 플라이 fly, 나라, 주어, 부사. 끝. 아무것도 안 나왔네, 1번. 아무것도 안 나왔어, 1번. 그치? 안 나온 경우. 아무것도 안 나와. 2번이 되 경우는 어떤 거예요? 아... 높이 나라, high. 부사죠? 네 이렇게. 또는 뭐야? 하늘을 날아, in the sky 하늘에서 날아. 이렇게 쓰면 in the sky. 조명구죠? 어? 어. 비가 비가 그쳤을 때나나이안보쓸수 있죠. 일 왜? 또는 비가 오지 않을 때 나라. 그렇지. 한 번에 다나오면데요 Birds fly high in the sky when it doesn't rain. 뭐 이러면 어, 부사절, 부사고, 부사 다나오 되죠 이 형식이야. 왜 어쩌 이 형식이란 말이야. 응? 네. 자 여기 for 이거는 이 형식 아니잖아요. 떨어지다, 가리다, 모양어, sleep 잠들다, 왜 잠자는 상태이다. 이런 거. 맞지? 악화되나? 예 점점점 악화되요. w 스앤 s 스 뭐, 이런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죠? 점점점 악화되요. 어, 되게 약해졌어. w e 약해지다. 이렇게 쓰지않아요 아, 가스가 떨어졌어요. Run, s h 이렇게 쓰면 기름이 떨어진 상태이다. 기름이 떨어졌어요. 예. 했잖아 우리 그 네. 내 머리가 되다 go b a r d 어제 했지? 내 머리가 되다. 빼가나오면어 네. 음식다 이거 상하다. 어 시련되다면 뭐했어허주 어? 음. 시련되다 사실인 상태가 아, 되다. 그지? 네. 오다가다가 또 없단 말이야. 이게 응? 이용식과이용식을 구분해주는 핵심적이 그다음 감각동사지구나. 네. 감각공사는 몇형시이 형식. 어. 형식. 주격보호 나온다? 주격보호 형태는 두 개야지. 형사가 나오거나 나인 앞으로 쓰는 형사. 랑 네. 네. 오케이. 감각은 시각이 있고, 시각 뭐 있어? look, 음. appear, seem 같은. 뭐모처럼 보이다. 해서 안 쓴다. 시각. 감각공사님이. 네. 그 다음에 청각 있지요. 청각 듣는 거 사운드. 어떻다게 어떠, 어떠, 들이다. 그치? 네. 어, 야, 너, 너, 너 네가 하는 말은 쟤나 너 합리적으로 들려. y 사운드 리 u n d r e 그치? 네. 와, 너는 합리적인 것처럼 들린다. 그치? 니가 네 하는 사그 다음에 시청. 또 있어. 시청 말고. 후각 있잖아. 아, 후각. 스멜. 어 어떤 냄새가 나 야, 이 디스로즈, 이 장미는 싸, 스멜. 스윗. 달콤한 스멜. 냄새가 나그래 후각. 또 있어? 미. 아. 미. 그렇지. 어? 시청 후미에는. 응? 자, 미. 맛, 맛. 테이스. 어어떤맛이나 어, 이 악은 쓴맛이 나. 디스 메디슨. 테이스. 비뎌. BITT, bitter. 쓴맛이나. 그 마지막 뭐야? 비 l 느피다 네, 죠시천후미에 촉기가 증명. 촉, 테이스트. 어떤, 느끼다니까. feel이 나야 돼. 이 천은 부드러운 느낌이야. d i s c l e feels o f t 알겠죠? 병영상 아니면 like a p e r s 그니? 일리동, 일리형식으로다끝나죠 3,4형식의 차이죠 3형식과 3형식과 4형식은 어떻게 달라요? 이거 구별해야 되나요? 아니죠. 3형식 동사나 문장만 여러분들이 설탕하고. 3형식 동사는 뭐다?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어 있다. 을룰이 있다. 을룰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런데 예외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3형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2형식과 구별해 줘야 되는데요. 3형식 동사는 2형식과 을룰. 이용 시동사는 뭐뭐 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이렇게 생기 네. 되긴 해요. 이형. 3형식이요 이형식이요 이 것도 구별해주는데 기본은 얘는 S V O다, 그래서 이 거예요. 이거. 얘는 S V C다, 오 이거예요. 요 이거. 이거 있죠? 확실하게, 그렇죠? 맞지? 네. 봐봐. 이거 해 야, this 스 o r i n g 원이 복상하라그 오, 오, 오, 시인냐 아니, 모모가 수화 개념이 같으면, 다르면 그렇야 된다 수화 개념이 같으면, 다르면 달라 그래서 이거는 뜻이 달라졌어 대다가 어. 아니야 누구들에게 음, 음, 음, 음, 어울리다 3형식 대사 쓰는 거야 어? 2형식인데요 아니야 네. 그래서 이 음. 옷은 죄인에게 어울려 이렇게 돼 봐봐 그런데, 만약에, 오, 제이는요, 뭐가 되었다? became a good wife, 타자에게 훌륭한 와, 아내가 되었다, wife, 이렇게 나왔어. 자, 제인는이 꼴, a good wife, 이 꼴이야. 수화 개념이 어때? 답다그 아, 아, 아, 얘는 몇 종씩 이형식 동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삼형식이 아니라 이형식이니까 얘는 무슨 뜻이 돼? 되다. 그죠무엇시 몸몸이 되다. 무엇시다무엇시 몸몸이 되다. 이렇게 됐어. 이 역시 사회수 이걸 구별한다. 이 꼴이냐, 아니냐. 그치? 수학의 개념이 같으냐, 다르냐.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자, 봐봐요. 여기에 대한 예외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외. 자, 예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을르기 아니라, 어떻게,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 와. 이렇게 해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 와, 뭐 뭐시. 뭐, 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게 되냐면, 그녀는, Now r e d 잔과 결혼했다. 다잔아봐요 이게 히사식이에요 왜? 그녀는 여잔데, 얘는 남자니까 당연히 목적가되고목적가되면 얘는 타동사야, 사형식 동사야. 그럼 얘는 을로루에이안 돼. 다잔을 아니고 다산과 결혼했다야. 와. 됐니? 이렇게 쓰겠니다 자, 다시 한 번. 제인이 어디에 들어갔다? 방에 들어갔다? 네, 엔터. 이거사형식 동사로 어디에 들어갔다? 들어왔습니다 죄인 로버이도 갔어요 하자의 왕이 들어갔습니다 하잔즈 룸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을누이 아니라 어디 어디에 그제 다자마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이아요 을룰 아니라도될수 있잖아요 이런게 어떤게 있어요 예외라고 해놨으니까 계속 예문나가야죠 그녀는 결국 나에게 다가왔다 쥐 어프로우치 트 과학으로 썼어요. 투 나에게 미 이러면 틀린다, 주인자. 이건 왜? 완전 타동사라 바로 목적어가 오면 된다. 투 같은 거안붙 싶어. 인투도 안 붙어. 전투 안붙는다는 얘기는 바로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그녀가 내가 아니잖아요. 수학연입이 달라. 그럼 뭐라했으면 목적어가 했지? 근데 단지 을룰루 해서는 안 된다. 어디 어디에? 다가왔다. 어디 어디에? 했잖아. 이제? 응. 또 모모에 관해서 토론하다. 모모에 관해서 토론하다. 이런 것도 있다. 뭐가 있니? 어, 봐봐. 우리는 바로 그 문제에 관해서 토론했다. Discussed. About 쓸것 같은데 안 써. So. 그 문제 Don't matter. The problem. 이라고 쓰면 틀려. About bad. 완전 타들어오세요. 우리가 문제가 아니니까, 수학이 다르니까 네, 목적어, 주어 이렇게 되죠. 예 주어, 예 목적어, 아, 예, 목적어 그럼 여러분이 타동사야 즉, 사명식 문사예요. 알겠니? 어. 어떻게 생각한다? 어. 을, 을이 아니다. 그 문제, 을이 예. 아니라 그 문제에 관해서 통화를 했다. 당연명동사들 수학에 박을 했죠? 이게 사명식. 문제는 여러분들, 사명식과 사명식을 어떻게 보면 하 사명식과 사명식과 사명식을 어떻게 보면 하죠? 명사, 명사, 이렇게 하 요거 나어 뭐, 다시 명사명사요렇게나왔을때 어떻게 보면 얘 두개가 입꼴관계가니 다르면 얘는 단점 목표고 얘는 직접 목표가 되고요 만약에 얘가 입꼴이야 소기지 같아 면 얘는 목적어 얘는 목표고, 목표고. 오형식이 됩니다 달아요 이렇게 되면 알겠죠? 한지구세가 아요 따로따로예요 얘도 얘하고 다르거든 얘도 얘하고 다르거든 다 아, 따로따로요. 한 지금 쓴가요 네. 아, 아 얘는 얘하고 다르지만, 목적어니까 목적은 주인인 것 같아. 그럼 목적은 목적뭐야 그렇잖아, 이게. 자, 모는 주인은, 어, 불렀어. 헐드. 누구를, 나를, 미 하준이라고 불렀어. 쓸수 네. 있지. 응? 그지 아, 왜? 내가 하준이잖아, 이거. 되니? 이건 몇 형식이야? 5형식이지. 사형식 아니지. 주요 동사가 아지 다르면 어떻게 되는데? 어, 누구 누구에게? 네, 네, 네. 을을 이렇게 되지? 네. 주로 이제 주는 동사들이에요. 여기서 give, give 나온 주다. 프리젠트 선물해 주다. buy 사 주다. 맞니 find 찾아 주다. 그지? 네. 다 주다야 주다. make 만들어 주다. 이런 식으로. 어. 알겠어? 네. 기본을 이렇게 사용시 오형식까지 구별했어.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사용동사 지각동사, 준사역동사 이런 부 나눠서 공부해야 돼. 메이브 헤블렛 기본으로 해서. 근데 메이브 헤블렛의 차이점 뭐니 네. 이런 것도따져봐야 돼. 헤블렛 관계성이 강하다. 그 다음에 주어가 이길 때는 시기가 란뜻이지만 주어가 손에 일 때는 다하나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식 계속 반복할 거야. 일단 이틀이 안 잡히면 근데 처음에 했을 때 틀하고 지금도 어느 정도 몸이 걸쳐 하는 거하고좀 다를 거야. 많이 대학기 때문에 이제 너 경험치기라는 게 생겨서 딱 들으면, 오, 저변우님이 예전에 안 들렸는데 지금 좀 이제 들려. 문장도 상상이 되고. 뭐 이렇게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이런 축과 사용축가이틀 잡혀야 영작이 되잖아. 너, 어? 중간이든 기만이든 계속 오, 처음에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틀이 안 잡혀있어. 이거자유재료 내가 쓸수 있어요. 사용식으로쓸 고용식으로. 그럼 단어 주어진 단어로 배열해서 내가 어떤 부상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런 문장의 틀이, 그럼 특히 동사가 필요한 거지